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반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양의 번제와 살진 진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지기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서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눈과 양털이라는 제목 하에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한번다 같이 이 말씀을 예,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1장 2절에서 9절은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하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고 소모라 같고 소모,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관원들아 백성과 얘기하지 않으시고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이쯤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이 어떠하냐는 것은 자명해지는 거죠. 오늘날의 이 현실 대한민국 교회에도, 뭐, 대한예수교, 대한예수교든 뭐, 대한 기독교든 무슨, 뭐, 무슨 회, 아니면 뭐, 한국 뭐 기독교 무슨 회, 뭐 여러 그 종파의 그 명칭이 있고 또이 개신교라고 하지만 과연 영적인 지금 한국 교회의 정체성상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 한국 기독교라고 불러 주시겠냐는 거죠.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이 타락성과 부패성을 보면은 세속화되었고 또 세상보다도 오히려 더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 크리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만도 못한 지금 기독교가 되었어요. 사회일관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이 부정을 많이 저지릅니다 부정부패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직자 중에서도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현실 기독교는 영적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빌어서 볼것 같으면 서동과 고모라 같다는 거죠. 이것은 실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세상이 오늘날의 교회들을 향해서 지탄을 해요. 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믿음 생활을 아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도 어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 기독교계는 세상의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유치합니다. 저급합니다. 고급한 신학인데또 대단한 건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복음적인 어 그런 모습들이 <웃음> 어, 잘못되어 있어요. 비보금적이라는 얘기 그런 면에서 어, 오늘 대다수의 교회는 세상에 에, 경도된 교회들이다. 세상에 삼킴바 에었다라고 평가를 해도 어, 무방할 정도로 지금 어, 이 기독교의 타락과 부패 현상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현실 기독교에서, 그럼 이러한 그 죄된 모습 타락한 모습 가운데서 변화란 없, 없느냐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은계시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계시 묵시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선지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도래하고 일어날 일을뭐 점치고, 어? 미리 알리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미래에 국한된 것이 예언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고,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실질적으로. 늘 현재, 지금의 상황에 대한 것과, 관련된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도 그렇다면 이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다운 유다와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떠한 아 방법이 있느냐 그것은 이 본문 말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법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너희 소동의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하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의와 생명의 법으로 크게 오인하고 착각을 합니다. 마치 비진리를 진리의 길로 알아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 이 현재의 이 대한민국 교회들은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점철되고 조직화된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금인양 알아요. 그러한 형식과 제도나 그런 폼들을 이사야 선지 당대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필요한 것은 생명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법.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명의 법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진리와 생명의 법은 어느 시대든 가짜 같아요. 진짜 같은 것은 어떤 시대나 가짜고 가짜 같은 것은 언제나 진짜입니다. 이러한 비진리와 진리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거짓과 불의와 위선 등을 진실로 받아들여요. 그걸 또 공의로 알아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법, 생명의 도가 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 더할 나위 없지만 오늘 하야 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법을 믿고 알고 또 체험하고 또이런 법을 알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는데 들어본 적도 없고 기울여 본 적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은 본인들은 그렇게 들었다. 그리고 그 법을 안다. 그 길을 안다. 생명길을 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이 한국 기독교,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거풀이 벗겨져야 된다. 눈이, 눈에 거풀이 벗겨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때려잡기 위해서 맨 앞장 섰을 때 담에서 도상에서 눈꺼풀이 벗겨졌다고 랬잖아요 눈에 거풀이 벗겨져야 되고 눈에 안약을 써서 발라봐야 돼요. 성령의 안약, 그러니까 진리의 영의 안약, 진리의 성령의 안약을 하나님께로부터 사서 발라봐야 요 그래야 이 생명의 법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법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는 윤리도덕상의 행위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절대적 차원에서의 죄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감정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이 얼마만큼 다르냐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행위를 하면 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것들을 연락하실 거야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착각,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종교적인 노력과 행위를 다동원한다 율법의 형식과 행위죠.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인 그 모형적 시대 진리의 모형적 시대도 그렇고 신약이라고 하는 실체적 시간의 이현상도 율법의 본도와 율법의 본정신과 내용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율 위법이 가지고 있는 그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의와 신입니다. 진실입니다. 의와 신과 진실을 경영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와 온갖 노력과 충성을 다한다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들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암만 치장을 하고 노력을 하고 땀 흘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땀의 수고의 대가를 인정하시거나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궁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이건 뭐냐면 의와 생명과 거룩을 이루시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것이 겉으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저렇게 해라 행위강령을 내려줘요 명령에 지시해요 그러나 또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은 뭐냐면 그렇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가르쳐서 이렇게 해서 이르라고 얘기를 해도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감춰져 있습니다 너희들 보러 거룩해져라 행위에서 흥과정과 티가 없게 살아라 신성에 참여해라 해도 율법의 속성 중에 또 하나의 이면적이고 은폐되어 있는 속성은 뭐냐면 은 율법이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인간 쪽에서 실행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 그렇게 율법을 세운 하나님 <웃음> 율법의 완성을 보시려고 하는 그 입법자이면서 완성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첫 아담에게 형식적이고 모형적인 틀을 세워놓으신 거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을 보시고 성취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십자가 좌우의 법칙이자 도입니다. 그래서 이 좌우의 법, 사망과 생명의 법, 이양갈래 길을 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어요. 제가 늘 그랬듯이 교회 바깥의 인간들, 불신자들이 사는 삶의 길이 사망의 길이고 교회만 들어와서 형식적으로 교인으로 교회 등록만 되면 은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음을 인간에게 하다라고 시사하는 그 바의 초점과 포커스는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길을 모를 뿐더러 그것에 대해 무지하고 무감각하며 또 그 개시를 본 적이 없고 또 흥미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상해 놓고 머리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고안해 놓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비슷한 유사 진리 유사복음을 만들어서 그 유사 진리와 유사복음을 따라가는 걸로 복음 어, 신앙을 메꾸려고 하고 땜빵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절대적인 악이에요. 그게 절대적인 악이에요. 그게 사망의 영적인 법이고 그런데 이 사망의 영적인 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같거든요. 그게 참인 것 같고 인간 안에는 본능적인 그 하나님의 본체 진리와 유사한 모형적이고 상대적이고 수평적인 진리가 이 새겨져 있어요 영혼에 근데 그그 그 가상적인 진리 인간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냐 착각하는 게또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스스로 속일 스스로가 스스로 게 속일 뿐더러 또 속을 뿐더러 또 남도 속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단적이에요 사단은 뭡니까 속이는 자 아니에요 속이는 자 근데 그 속임수로 하나님을 또 대적하려고 하는 영적인 그 교만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세계도 하나님도 사단도 영적인 속성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그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끌어다가 대입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실체화 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인간의 입장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도 큰 간격을 가졌어요. 큰 차이를 보여요. 그런데 유다와 예술살렘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육체적 사고와 육체적 기준에 봤을 때의의그 척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늘 나가고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 종교성, 종교적 행위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서운 재물이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져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달를 놓고 나는 소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소수정서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리고 13절에 확된 으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지게 여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 것도 그러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경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아울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노니라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바쳐 그럼 좋아하실 줄 알아 오늘 현원 대교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헌금 많이 바치는 걸 기뻐하죠 일전에는 신자들이 최고 신자로 이게 저, 이저 점수가 매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교회 앞자리에 앉는 거야 신앙 연조가 없어도 뭐교회에 이제 그 열성적인 그 행위를 보이는 게돈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제일 예쁜 거예요. 복스러운 거예요. 그런 신자들이 많으면 해피해지죠. 그럼 또 어느샌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앙에 앉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추천해서 장로로 갖다 앉혀. 그러니까, 장로 건사될 때, 뭐, 옛날에도 그랬지 지금도 그렇 교회가, 대릉교회 같은 경우 장로 건사되면은두 방, 뭐큰 교회는 한 천만원 이상은 내지 않겠어요? 옛날에 500씩 냈다고 합니다 그 뭐, 뭐, 500씩 황금 내고, 천만원씩 내면은, 그 전에 내가 있던 그 교회, 그 부교역자였던 교회는 500씩 내가지고 무슨 목사님 고급 승용차 뽑아줬다고요. 아마 이 강남의 대형교회들은 장로건사 직분 받을 때는 그것 이상으로 돈을 낼걸요? 아 수천만원 내야 될 겁니다. 탐 크루즈라고 하는 미국의 헐리우드 유명 배우가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그 사이비 종교의 이이인자 내지는 3인자 정도의 서열인데 그사이언톨로지도 어 입교할 때 기본적으로 한 1억씩은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부유층들만 들어갈 수 있는 종교예요. 이 과학만을 신봉하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라고 하잖아요. 오, 현실 교회도 무수한 재물. 돈도 많이 갖치고열심도 갖추고, 바치고 헌신해요. 교회가 치밀하게 지는 제도와 조직과 행정에 들어가서, 교회가 일러주는 대로, 온갖 그, 저, 답달하고 시키는 대로, 교회의 그, 저, 종교적인 그 형식에 맞춰서, 이거 저, 순종도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거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진 걸로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익하지도 기쁘지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 이 화려하고 이 조직적이고 아주 친밀하게 제도적인 성식적으로 외형적으로 화려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오늘날 하는 이 교회의 목회적인 그 폼들 그런 제도나 행정이나 조직들 그리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종교적인 행사나 행위들을 하나님이 전혀 유익하게도 기쁘게도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의 말씀이고 앞으로 장차 이거 시효성이 그 있는 100% 실효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로만나오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일. 그러니까 이 오늘 현실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은 가면을 보세요. 제가 가장 무도회라고. 오늘 이 현대 기독교의 장은 이 마당은 가장 가면 무도회에요. 종교적 경건과 외식의 가면을 쓰고 온갖 종교적 그 형식과 절차를 따져서 아주 그 종교인들로서 아주 열심을다합다 교회에서도 막 답다라고 지시해요. 너희들 데려와라 헌금 잘 받쳐라 충성하고 봉사해라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너희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고 자식이 번창하는 복도 주고 어? 너희들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도배를 한단 말이에요.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내용과 알맹이는 없고 형식만이 난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종교죠. 철저하게. 제도에 맞춰서 그 행위를 지키는 종교예요. 그 그래 이러한 열심과 우회식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12절에 내 앞에 보이로 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요 그리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면은 성전 마당만 밟는 육적신자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령, 신령, 실령하지 가 않다는 거예요. 밥값 마당만 밟는 자들이에요. 밥값 마당만 받는 자들. 하나님이 바깥마당을 청량하시지 않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신령한 공간 그 영적 영역에 적영 들어간 자들만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거죠. 이런 소동과 고모라 같은 이런 신자들 오늘날 한국교회만 소동과 고모라와 같은 오늘 대다수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바깥마당만 밟아본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전 바깥마당만 밟아본 육적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권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마당만 받은 뿐, 마당만 받은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직분 신분만 받는자들이요 그러니까 그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건 지들끼리 정해 놓은 거고 교단에서 정해 놓은 거 교파에서 정해 놓은 거 교회에서 정해 놓은 법으로 지들이 서로 서로, 어, 저, 목수하고 어, 저, 장로고 권사라는 거지, 천만을 가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가 하나님이, 저, 껍데기를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헛되다는 거 아니고 무수한 재물. 나한테 11조를 많이 받치고, 네가 부자 이기 때문에 뭐, 한 달에 11조를 많이 받치고, 또 너희, 그 열심과 노력과 온갖 충성으로 나한테 응? 합격점을 받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런 건 나한테 꺼내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분양은 내가 가징이 여기는 말이월사과 안식과 대의를 모으는 것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애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해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처럼 집회가 많고 부흥회가 많고 응? 예배 시간들이 많은 교회들이 어딨습니까 잘 모이잖아. 요 얼마나 뭐 성경 사경회도 많고 목사들이 프로그램 짜가지고 무슨 세미나도 많이 열고 고 어. 겉으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열심 히 있는 이 교회들이 없어요. 한국 기독교는 세계 유래사의 교회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열심과 열성에 있어서는 정말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열성다운들이에요. 그야말로 열성다운들이에요. 근데 그런 게 하나님은 가치장일 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임, 그런 성에 견디지 못하게 돼, 견디지 못하게 돼.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껍질만 있고 껍질로 도배된 거지 생명과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건 죽은 종교예요. 오늘날 세계 기독교를 물론이고 이 대한민국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제가 볼 때는 이 묵시, 이사회선지 2700년 전에 이 예언을 보면 이 예언이 오늘 성취된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요 형식성으로, 이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선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자기 백성들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착각하지 이런 열심을 갖추고 충성을 갖추고 헌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느냐 우리들이 진정한 이그 구별된 성별된 신자들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 진리의 길을 가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로 대한민국 교회가 잘이루어져가고또 교인들도 그런 지도자들을 따라하면 른신앙으로 가서 꽃피고 부흥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또 기뻐하실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뭘을 꽉꽉 눌러주신다 그런 응답과 만족을 계속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참 진리의 역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오늘 현실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원리 왜 한국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는가에 대한 이 현상적 진단 이면에 배후에 있는 이 복음적 원리 율법과 복음의 원리를 구분하지 못하면 멸망길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계신문에서 집회 뭐 한다고 광고를 낸 거군요. 제 눈에 그래. 목사들이 이 떼지어 다니는 이들깨들 같아. 이 서로 이렇게 그룹을 줘가지고 무슨, 무슨, 무슨, 무슨 클럽, 어? 무슨 클럽이라고 하고 무슨 뭐, 뭐, 무슨, 어떤 뭐, 부흥의 단, 단, 단이라고 그러고, 부흥의 단장, 뭐, 목사들이 협력을, 협력 선을 이룬다고 그러겠죠. 근데, 전혀 생명에 대해서 맛보지도 못하고, 주목하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자들이 전혀 이질적인 생명. 그건 육적 생명이든, 육적 생명적 관념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바른 진리를 먹이고 바른 복음을 갖다 품파하고 증거하고 있다고 착각 들어요. 다사워지고 없어지고 어, 무익한 참으로 무익하고 저급한 아주 저질적인 저급하고 저질적인 어, 자기 진리 자기 생각들 자기가 그러니까 아, 이거, 이거 저 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교인들에게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어 아주 성회로 모인다고 그러고 어 하나님 앞에 유익과 기쁨을 드린다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견디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벤트 엔터테인먼트 그런 쇼를 중단하라는 거죠 고만해라고만해라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런 종류의 이 잡류, 잡종들이 류잡 잡종 이 신자들 잡류들이 성다이 기득권과 대세와 주류를 이뤘던 거예요. 오늘 이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석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라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게 보면 한국교회도 보면 참 카톨릭적이야. 친념 부흥성애로 보이고 부활절 예배, 오순절 예배, 뭐 추수감사절 예배, 성탄절, 뭐 사순절, 절기들은 잘지 절기들은 잘 지키는데 그 절기가 함의하고 있는 그 정신, 율법의 참정신은 몰라. 그 그러니까 율법의 참정신은 모르니까 오늘 한국 기독그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 안에는, 제가 볼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머릿속에서 육적인 사고로 빚어낸, 만들어놓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헛된 우상이 있을지 몰라도, 진짜 예수는 없어요. 진짜 예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는 견디지 못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래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배하다는거 저도 그래, 무슨, 뭐, 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보면은, 마음에 무슨 돌덩이, 큰 바위덩어리가 얹어진 것 같아. 그리고 피곤해. 기쁨이 없어. 왜 저렇게 무식할까? 저렇게 저급할까? 이번에 뭐, 뭐, 정치인이, 뭐, 뭐, 방송에 나와서 뭐, 당신은, 그래서, MC가 당신은 보수파냐, 정치적으로 보수파냐, 진보파냐 물어보니까, 굳이 말한다면 자기는 상식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이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유치하고 저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이 참으로 교만하다. 너무나 뭐, 어떻게 보면 참, 버릇도 없고, 참 신전을 싸가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러 싸가지 없다 그러는 거고 하나님 보러 어? 좀 별나다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별나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 유별나다 그러는 거겠어요. 아마 오늘날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 내 논리로 보면 하나님이 독설을 하시네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독설적인 설교관에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과 참종의 입장에서 보면 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 정의로운 길을 가고 있다. 보편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그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독설가들입니다. 누가 누굴 보러 독설가라고 해요. 하나님과 참종과 그 참종을 따르는 진정한 그 남은 구루터기들은 독설적이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사실은. 가장 노멀한 거예요 근데 시대가 변개되고 시대가 거짓되고 가치가 전도된 그러한 세대 그러한 역사 그러한 사건으로 점철된시간선상에서는 참이 독설이라고 하는 참이 별나다고 하는 참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으로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지들이 문제가 있고 지들이 변하고 지들이 주접을 떨고 지들이 기라를 하면서 정상적이라는 거야 정상적이라는. 거 오늘날 기독교는 절대 정상적이질 않아요. 비정상적이고 지극히 그는 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망조가 되는 거요 망조가. 지극히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화된 종교면서 복음적이래요 그러면서도 다 거짓말들하고 있어요. 전혀 복음 적이지 않아요. 보금을 전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한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입니다. 그런 참된 주의 종들과 진리교회는 제가 볼때그 숲을 찾기가 힘들어요. 소수들이에요. 소수들. 그러니까 교회들을 보면 은 저는 기쁨이 없어요부계육자 생활할 때도 연극만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동적인데 교회들은 섭적이래 진리가 섭적이래 그러면 거기서 저 같은 경우는 연극을 할 수밖에 없네요. 는뭐 맞춰줘야 되니까.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진리답고 진리의 길을 간다면 은 아무리 힘들어도 헐벗고 굶주려도 어, 누더기를 걸쳐 입어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연극만 하다보면 그게 뭔 기쁨이 있겠어 지들은 기쁘겠지 지들은 어? 지들은 기쁘겠지 근데 저는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눈 한개인 세상에서눈 두개인 사람이 괴물입니다 눈 한개 있는 도깨비들 생에서는 눈두개 있으면 그눈두개 있는 자가 비정상이고 그건 기형적인 거예요. 지금 하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그런 시대예요. 네. 그니까 저만 별나다, 좀 독설가다, 너무 기독교로 어떻게 기독교 목사인데 이게 비판을 하느냐 그러는데 아, 저는 그냥 본문 말씀에 충실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그리고 무슨 뭐. 기독교 방송 같은 데 가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 대중전도자로, 대중, 그, 저, 부흥강사로, 대중, 그, 저, 설교가로 활동이나 하겠습니까? 예? 완전 기독교를 갖다가 해체 시켜버리고, 망치로 다때려부시는 거고, 어? 기독교에 똥치를 하는 거지? 전들 좋겠냐, 이거죠, 전들. 예? 오늘날 현실 기독교인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본문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면 은 오늘날 현실 기독교인들하고는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습니다. 벗이 되거나 친구가 될 수가 없니다그러니 예수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침백틈을 당하고 돌려 말이 그걸 그냥 아 그런나 보다. 어 그런나 보다 그런지 아는거죠. 애들은 그것도 성국 신화교로 만들어서 무슨 크리스마스 때 되면 성국하는거예요그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다고 그런다고. 그게 왜 그런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몰라. 진리가 진리답게, 어? 이 비진리의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게 얼마나 아프고, 쓰리고, 어? 주님, 이 당하신 고난, 그 순환이 얼마나 이게 좀 산천초목이, 응? 어? 떠나가고, 어? 듯한, 그런, 그런 그, 우 어? 울음의 형극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지들은 좋대. 어? 수천, 수만의 그냥 재물을 갖다 바치고, 어? 열심과 형식으로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공적 치장을 갖기에 바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의 공적과 공로와 십자가의 그 위공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올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너무 십자가야? 십자가는 다 거짓말이 들어가져 있고, 다개폼들이 하고 잡고 있는 것이에 그러니까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 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기도들 많이 하죠. 목사들 중에는 무슨 일곱 뭐 시나가는 기도하면 여시 앞으로는 아홉 시간, 열 시간 그러면서 실령한 척을 떨어요. 그러면서 무슨 환상과 투시를 받았다 그러고 남을 재단하고 모은 거뭐 지가 코멘터를 해주고 뭐 그런 그 무당같은 짓거리들을 한다고 러면서 하나님과 교토하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요 지들이 경험한 그 수준에서야 신을 이해하는 것 가지고 복음을 어? 완전히 이해했다고 그러고 순수한 복음을깨달았다 그러고 어? 굉장히 그 고도의 경지에 수준의 신앙 인식에 다다랐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위선을 떨고 또 그런 주의 종들이 또 교인들도 그렇게 돼야 될 것을 강요를 하죠. 기도 많이 해야 돼. 뭐 이거죠. 기도를 100시간 200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 1분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입으로 그냥 내까리고 입으로 뭐치장해서 미사여구를 쓰면서 뭐 뭔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뭐교회 나와서 모여가지고 철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날에 나와서 기도하고 특별행사 만들어서 무슨 4, 0일 무슨 금식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는 차마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 역사 율법적 형식적 종교적 역사를 관장하는 그런 생명 없는 종교를 관장하는 외편 진노의 사자가 있어요 차마나님 같은 육신적인 인간들 육에 속한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가상적인 가신 그게 세상 신이에요. 그 세상 신이야. 그들 위에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서 왕노릇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수아에 있는 그 종의 영들이 있어요. 그 종의 영달이 보이는 은사 역사도 그들에게 날라다 주고 시행도 하게끔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무슨 천국을 봤다 무슨 왔다 떨어드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 근데 그런 은사주의, 신비주의, 그런 율법주의 신앙에는 보금적 생명이 없습니다. 그다 좌편 역사에 속하는 거예요. 우편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성업이 되고 흥행을 하고 막 보이는 역사이기 때문에 잘 돼요. 그런데 그거는 육신적인 것들을 키우는 것에만 불과해요. 불이 활활 타잖아요. 활활 타지만 은 타고 나면 재밖에 안 났듯이 그런 보이는 육적, 은사적, 신비적 역사, 율법적, 행위적 역사들은 남, 는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의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성행은 했지만, 형식적으로. 말라기서 말락기서에 가면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구약 역사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무야, 무. 무. 세상 수평적 역사도 무이듯이,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도 결국에는 이 종말에는 이 무이듯이, 율법 종교 형식 적 종교 제도적 중심적 교회들은 그런 그 교회 역사는 나머지, 나중 갈수록 없습니다. 심판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은사와 사랑장에서도 사도바울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뭘 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깽깔이고 사랑이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순수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현실 교회들은 복음을 몰라요. 다 겉도는 것, 눈에 보이는 역사, 눈에 그냥 화려한 것들만 쫓아요. 오는거 인간의 율법적 공로와 행위, 또 신비적 은사적 역사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잘 돼요. 그런 교회는 금방 대역 교회 되고 금방 그냥 불같이 일어나. 그러니까, 불꽃교의 지특교다, 불꽃교 능력, 능력과 권세가 아주 출중한 교회들이죠 그러나 그런 능력과 권세는, 지자가 내면에서 밝히는 참된 능력과 권세가 아니에요. 참된 능력과 권세는 자기가 부인당해지고, 부정당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달리 때는 비어지는 거예요, 비어지는 그런 전자의 능력과 권세와는 전혀 이질적이고 다른 면에서의 능력과 권세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능력과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참 능력과 권세에요. 순한 한 마리의 양 같은 거. 힘도 능도 볼품도 매력도 없는 거그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겨자씨와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그게 참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져야 참 신앙의 인격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돼야지 자기 노력과 자기 생각에 의해서 부정하고 금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부정당하는 거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의 인식이 나한테 칩이 배는 거예요 천국이 나한테 이 들어오는 거란 거요 그래서 내가 부정당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그고 자기 부정이라고 그러고.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상적이고 수평적인 능력 일변도 밖에 없어요. 오늘 교회는 이런 세상 능력적이고 외적인 그런 어그 영광 그런 권세 일변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지 않은 자들이 아주 깊이 있는 신앙이라고 노릇들을 하고 있어요. 참 진리에 이르는 것처럼 그런 그 노릇들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 당시에 공생애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발대사인, 율법사들은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주름 잡은 거 아니에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거 아니에요. 공자 앞에서 물자은거니에나 대제사장인데, 나 서기관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죠. 이 소돔의 관원들, 천국의 관원들이 아닙니다. 그네들은 천국의 관원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오해를 해요. 예수님에 보기는 너희들은 천국의 관원들이 아니야. 소돔의 관원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평신도들은 고모라의 백성들이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니란다. 천국 백성들이 아니야. 관원이라고 하면 공직의 주요 임무를 가진 사람들 아니까 천국 역사를 이룰 만한 그런 소스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 당대에유다교 사례도 그렇고 지금 한국 대한민국 교회도 그렇고 저는 뭐 세계 기독교까지는 안 나와요. 내 생활 반경과 활동 영역이 지금 이 한반도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너희들이 손을 펼때내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림대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원래 현실 육적인 기,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도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웃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들어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들어요. 근데 그 듣는 것도 무슨 그 육적인 신자들이 아는 저를 기도하면 뭐그 현실적인 만족을 채취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할 정도로 하나님은 침묵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진리를 발견해요 그 누구라도 찾거나 발견하지 못할 정도의 세미하고 아주 작고 희미한 불빛을 보여 거기서 생명의 능력을 맡을수있습니다 근데 그런 길 가는 신자들은 예수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는 자들 멸망길로 가는 자는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기독교인들은 넓은 길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로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에요 자기네들 자기네들한테 예수님이 한얘기인줄 몰라. 음? 자기네들이 소동고모라라는 거 모르는 자니까요? 교회 바깥에 불신자들이 소동고모라는줄 알아? 지금 오늘 이, 이 현재의 기독교인들은, 크리찬들은, 스 목사들도 그렇고, 병신들도 그렇고. 아니, 근데 자기네들이 소동과 고모라는 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듣지 않는다, 기도해. 그러니까 근데 왜그러냐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창출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사망의 역사를 관장한다. 오늘날 교회들은 그런 면에서 제가 영적인 부발이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가서 죽는다고 해요 영원히 제가 봤을 땐 죽는다. 살리는 교회들이 아니다. 살리는 것 같아요. 귀를 즐겁게 하고 육적인 자존감을 갖다가 세워주고 행복하게 하고 아, 그 주의 종들은 그런 그 행복 전도사들이야, 다. 엔돌핀을 돌게 하는 전도사들이 근데 그게 사람의 영혼을 죽인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죠. 생명편에선 주의 종들과 신자들과 교회들이 아니라 사망 역사를 관장하는 거 사망 역사 예배당 돈으로 처발라서 화려하게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또 그런 교회가 유명하게 되죠 그 유명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너는 나의 것이다 수고했다 돈내 가지고 예배당 잘 줬으니 수고했다 너는 천국의 기둥감이다 이렇게 생각들어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육신적 외형적 화려하고 사치한 교회당에 사람들 많이 끌어모이면 하나님께서 어? 네가 전도에 큰 공을 세웠으니까 너는 전도왕이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작 자기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역사를 행하는 줄 모르고 어? 사람의 가머이설로 말하는 것뿐이거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입맛을 어, 행복하게만 하면, 달콤하게만 하면 은 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육신적, 세상적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전혀 달콤하거나 즐겁거나 기쁜 소리가 아닙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고난의 복음이에요. 육성을 거스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셨다, 예수님이 고난에 들갔다 이렇게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가 겪었던 그 아픔을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얘 야,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요 바늘구멍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어찌나 어려운지, 그 바늘구멍이라는 걸 오늘 대다수의 기운들은 그 실감을 못 해. 그냥 교회 그냥 즐겁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종교 그 놀이터 소꿉놀이 하는데 있잖아요 종교 동아리 동호회 소꿉놀이 하는데 가서 그냥 사치기 사뽀부하는 수준이야 영적 유치원 단계라고요 영적 유치원 단계지 지금 이 한국 교회는 장성한신 자들이 없어요 영적으로 장성하고 이 진리에 눈뜨신 자들이 없다고. 그래 놓고는 전도들은 열심히 해요 선교도 열심히 하고. 근데 또 전도하고 성교라고 개망신이야. 국가에 법을 못 써. 요 인질한테 잡혀가지고 뭐 살려달라고 소리라고. 국가에서는 돈을 많이 줘가지고 테러리스트들한테 뽑아줘. 그게 뭐하는 짓이니까. 영적불보지에 가서 보금전단을 한다고 간 사람이 그런 테러리스트들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나 하고. 심전으로 그랬다는 거 예수 뭐 예수한테 욕했다는 거. 실질적으로는 의와 생명이 관계가 없으면서 생명의 일에 관해서 최선에 했다고 생각하고 바울도 그랬죠. 바울을 바울을 흠모하는 사람들 말로대는뭐 자기 자신 나면은 그냥 뭐 바울이라는 이름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그애 나면은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러고 뭐성경의그 뭐, 인물들을 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모세든 아론이든 바울이든 요한이든 베드로든 카톨릭도 뭐그 영세 이름을 주는데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인물들도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떨거지들. 떨거지 인생들. 응? 예? 티끌만도 못한 막대기만도 못한 인간들로 이거 저 성경을 진실로 묘사라는 거예요. 아뭐그 어 전에도 뭐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토론할 때 보면은 어떤 신자는 아참 바울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바울이 존경스러워요. 바울은 존경스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잡아서 처단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왜 닮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왜 애한테 바울이라는 이름. 그 수치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똥이었대요 자기를 어? 자기가 가진 것도 똥이지만 자기 자체를 똥으로 바친 사람이라고. 근데 자기 애 이름을 갖다 왜 바울로 하냐고, 요한으로 하고 베드로로 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들이라고 해서 사도들이라고 해서? 그럼 가로치고 자기 아들 이름이 애들 이름이 똥이라는 얘기예요 똥. 바울 배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성경은 그만이 의고, 그만이 절대고, 그만이 거룩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하루만이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그치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선행을 배우라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는 거이 말을 비로서볼것 같으면은,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선을 배워야 니다 인간들의 의와 인간들의 선 말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모방한, 복음을 모방한 위장된 인간의 선행을 서로 배우고 전수하고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서로 배워야 니다 하나님의 선행을 배우기 위해서는 인간의 선과 행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선과 행위를 자신 안에 담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정의를 구하라는 신앙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착취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냥 무릎 꿇고 머리를 좋아지고 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공적 석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하나님의 내적 본체 형상과 본질 대신 이 그리스도가 해 놓으신 일을 받고 얻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모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모금. 근데 그것이 아주 간단하고 쉬울 것 같지만 인간들은 본성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를 계속 쌓아 올리기에 바꾼거예요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듣기만 해서는 안되고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들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 자기 안에서 체험을 해보지 않으냐면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공허한 진리밖에 안돼요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고 생명으로 열매 맺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해야 할일 본문에 나와있는데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되야 된다. 어?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배우고. 여기까지는 인간의 개인적인 실존적인 그 체험입니다. 그 체험을 가진 자가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면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게 습니다 그러면 학대를 받는 자는 뭐냐? 죄와 사망의 역사의 주관자의 파단에게 모든 인간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로 옮겨지지 않은 자는 다 영적으로 사단의 휘하에서 죄와 마귀의 종도를 타면서 학대받는 자입니다. 근본적인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역사에 바빠요. 원래 현실 기독교는 그래요. 그리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려면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자즉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자 그 과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남편이 죽은 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오늘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도 그렇고, 학대받는, 영적으로 학대받는 자들이 많고, 영적인 고아들이 많고, 영적인 과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가 없으면 고아들이고, 자신 안에, 자신 안에 생명의 남편, 참남편, 의의 남편.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과부. 이런 영적인 학대받는 자, 고아들, 과부들이 많다니까요, 오늘. 교회 바깥에도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신호라고 변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시간에 생존자를 남겨놨다는 거요 생존자가 없었으면 소동과 고무라라는 거예이 시대에도 진리의 소수파들, 남은 그루터기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 맥락은 존속됩니다. 그 산자의 맥이 늘 있었어요. 다수는 배도하고 타락하고 부패기를 갔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남은 쿠르들 남은 자들, 그 생존자들이 있다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살길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은 뭐냐? 오라. 그럼 뭐예요? 사는 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만 해근 그런데 인간들은 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본질상 가지라는요 가길 싫어요 그 생명 절대의 위치로가지 자길 싫어요 절대 가지 않아서 그런 면에서 악인들이에요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흐먹고 저먹고 티 없어도 그리도의 보금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악인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타종교의 고급한 종교 정신세계를 가고 구도하는 사람들 아주 근사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라는그 절대 생명의 임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지지 않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적인 차원에서 악인입니다. 물론 기독교계의 신자들도 그렇고 율법적 신자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아 그건 악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변론하자아요 서로 변론하자는요 뭐냐?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거죠. 법정에서의 주장과 진술을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변론하시고 인간들도 변론해요. 근데 인간들의 변론은 항상 변명입니다. 사단 마귀도늘 변명하고, 그런 것들만 늘어나요. 그리고 사단 마귀 안에 들어있는, 이 사망의 세력들도, 신불신과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변론과 변명만을 늘어나요. 그럴듯한. 그런 하나님 그 변론, 권세자시기 때문에, 참된 의의 변론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승리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주원 같이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놈같이 불꽃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으면 믿는 자는 자기의 죄와 사명이 떠나가게 되어있어요.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휘어지게 됩니다. 먼저 시간도 그렇고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한 개인의 신앙과 영적인 생명이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전체 기독교도 그렇고, 살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만 믿는 데 있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데 있어요. 예수의 피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오늘 한국 기독교는 예수의 피를 강조하지만 헛되고 공허한 피만 가아요 피의 진위를 몰라 피의 진위를. 안다고들 얘기하겠죠. 우리도 안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피 알기 어렵습니다. 그피 알기 어려워요. 그래그 피만 믿으면 돼요.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가 공기가 차면 어? 눈이 되는 거죠. 여기서 눈은 찬 것을 얘기하니까 공의를 상징합니다. 양털은 포근하고 따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리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되는 거예요. 양털, 대속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눈과 같은 분이요. 양털 같은 분이에요. 하얀 분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눈과 양털인데 이 눈과 양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눈은 차고 양털은 포근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진리와 생명의 법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라고 했각요 여기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뭐냐? 예수 믿으면 부자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권력을 갖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의 아름다운 소산은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열매 대신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할배변은 칼에 삼켜준다 이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주엄하게 믿고 따르는 자만 구원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단지 듣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묵상하고 곱씹어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진액을 맛보고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수 있는 그래야 생명길 보고 그 길로 더욱더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기 부인과 또한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소서 옵 눈과 같이 희고 양털같이 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의지하여